붉은 곰을 찾아가게 세르제토 집 냄새를 잘 기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려! 응? <웃음>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둘은 서로 힘이 돼줘야 한다고